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키튜브 제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정책으로 수원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자녀가 있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워킹맘들의 가정의 직정리를 도와드립니다 해서 정리 수납 서비스 희망자 모집이에요 모집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두신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워킹맘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 100%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종 재산의 유형을 아셔야 돼요 일반 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2500cc 미만의 자동차 등이 이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은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500cc 이상의 자동차는 승용차로 분류가 돼요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기본공제액이에요. 자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액이 6,900만 원이고요. 중소도시, 그러니까 일반시죠. 네, 수원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시로 분류가 되는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중소도시로 분류가 돼서 기본공제액이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도의 군으로 분류되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액이 3,500만원까지에요. 소득환산율 같은 경우는요. 일반자산의 경우 4.17% 나누기 3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6.26% 나누기 3, 자동차의 경우 100% 나누기 3이에요.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홍길동씨 가족은 4인 가구고요 대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전세자금 8천만 원이 있고요. 홍길동씨의 월급은 110만 원 아내분의 월급은 80만 원 이거는 계산하기 쉽게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그리고 저축 280만 원 보험 200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차량가액 300만 원에 2000cc 중고차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은행에 6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홍길동씨와 아내의 근로소득은 190만 원이에요. 자 밑에 네모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왼쪽 네모칸에 전세보증금 8천만원, 금융자산 480만원, 그리고 2,500cc 미만 자동차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선은 4번 금융자산은 없다고 보시고요. 자 전세보증금 8천만원 플러스 2,500cc 미만 자동차 300만원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8,300만원이죠. 대도시의 기본공제액은 6,9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8,300-6,900만원은 1,4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대출 600만원 이 은행대출도 홍길동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행대출도 뺍니다 1,400만원-600만원 이렇게 하면 총 800만원이 남아요 자이 800만원에서 일반재산 월소득환산율은 4.17% 나누기 3이에요. 그래서 800만원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그러니까 0.0417을 곱하면 333,600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나누기 3, 333,600원 나누기 3은 111,2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금융자산을 봐야 되는데요. 홍길동 씨 가족이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은 저축 280만원, 그리고 보험 200만원, 총 480만원이에요. 금융자산의 월 소득 환산율은 6.26% 나누기 3이니까 480만원 곱하기 0.0626 하면 30만 480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0만 480원 나누기 3은 10만 160원이 나와요. 일반 재산 11만 1200원 더하기 금융재산 10만 160원은 총 21만 1360원이에요. 홍길동씨와 아내분이 받는 월급의 총 합산액은 190만원이에요. 190만원 플러스 소득환산액 21만 1360원 이 둘의 합은 총 211만 1360원이에요. 자, 이 211만 1360원을 기준으로 소득분류표를 보면요. 홍길동씨 가족의 경우 4인 가족이고요. 월소득액이 211만 1360원이기 때문에 40%에 해당하는 189만 9670원보다는 높고요 50%에 해당하는 237만 4587원보다는 낮기 때문에 5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소득환산액을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본인이 이 100% 구간에 해당이 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해요 2019년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지원을 기존 130%에서 180%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배아, 인공수정, 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총 10회로 지원 횟수가 확대됐다고 해요 이 지원비에는요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건 비용이 지원 항목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이에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를 미리 드린다고 합니다 지급조건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고요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고요 3분기 연령 기준일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95년 7월 2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3분기 대상자 중에서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로 종료된 95년 4월 2일부터 95년 7월 1일생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급 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요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2 2일까지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드린다고 해요.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을 해드리고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비양육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신청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급해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이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을 해드린다고 해요. 지원기간은 9개월인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 3 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요. 1년 동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돈에 지속 거주한 출산 가정이고요 소득은 무관합니다. 단 부부 중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고요. 출생아 수에 따라서 배수로 지급이 돼요.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 새쌍둥이의 경우 1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거나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 중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 역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경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경우 도 내에서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해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경기도 콜센터 031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